사업체를 통해 사제 LED 제품을 장착한 지 이후로 교체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불법 제품 장착으로 검사시 걸리는 문제, 두 번째는 LED로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운 점입니다. 조사각 및 칸데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운전석은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조수석은 약2 8 0 0 0 칸데라 밖에 나오지 않는 걸 보니 많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제품은 브라비오 터미네이터 SP입니다 자기인증 LED로 검사 통과가 가능한 합법 제품이며 기존 브라비오 LEDR 비교해 보증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것과 밝기가 소폭 증가한 점이 장점입니다 장착 가능한 차종 리스트이며 리스트에 없는 차종들은 모두 장착이 불가합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LED 제품을 제거합니다 제품을 장착하기 위한 것 때문인지 전 작업자의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브라켓을 고정하는 클립을 모두 구부려놔서 탈부착시 애를 좀 먹었네요 신품을 장착합니다 배선 방향은 6시로 맞춰주고요 전원을 인가후 라이트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LED라도 조사각이 맞지 않으면 그 성능을 10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조절 중 확인한 조사각 및 칸델라 수치입니다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확인한 운전석 쪽이고요 조수석 쪽 수치입니다 차량 등록증에 검사 통과를 위한 사전 인증 스티커 부착 및전산 등록 후 작업은 종료입니다